습관의 한 측면에서 살만 수 있어요. 무시하는 거는? 왜 이거냐면 repetition through our s e n s e 아그러니 친숙함이랑 반복이 약간 각각을 로 오도하는 거야. 어이 사람은 그이 사람이랑 한게 뭐였나요? 가거렇게 했네요. 네. 네. 네. 것도어 소리 약간 이렇이 그, 그, 맞고. 네. 근데, 그런 것 들이 뭐 냐면 굉많은 수를 가져 오더도 약간 풍있그래서제보는거 죠. 오토 텐는이소리가만이는 중국 국 에서 가많이나예요 그래서 그런 거같 아서 그때 진짜 메뉴 들을 이런 거다 다르 네. 이런 게아 니만 그래서 그때 타스트 렐 라스트 에 비상이 나서 가지고 알래스스 가면 막 야제 식품 으로 여기 쓰 라고 하고 다시 입고 요 왜냐면 이거 막 이거 쓰 가면 막 창문 이거 보는거 그러 사소하게 끝이잖아 거예요. 이런 거를 전 어떤 이런을했었 이런, 네? 이런 거든요거그 음... 친숙한 거 없이 이렇게 딱이렇 이렇게 말을 는데아리에흥이이잖아요 공부하면 좋겠는데, 공부하 싶은 건데, 대한 앞집은요. 애인거 우리 의그 수능하는 기분이나 뭐 누구랑 딴누분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그럴 음. 수가 없는 거예요. 애는 아, 그랬기 때문에. <웃음> 많이 차시는 다